안녕하세요 또치와 마이콜 또치입니다 아 오늘은 그 전편에 보여드렸던 수정궁 선생님 있잖아요 수정궁 선생님이 아침 일찍부터 어, 또 테마굿이 있다고 해왔고 어 이렇게 터치가 달려 왔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뵙네요. 여러분들 아시죠? 누군지. 예, 수정궁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네. 충남 공주잖아요. 예, 네, 맞아요. 오늘 사례자분은 어떤 분인가요? 어, 일단은 그냥 가정주부이시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체질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같은 이제 우리 무속인 같은 아...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그 귀문이라고 해서 귀신주의 문문자라고 해서 네. 워낙 몸주 자체가 잘 들어오는 몸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혼령들, 영가들이 많이 몸을 왔다 갔다 왕래하는 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구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막 전에도 그랬듯이 앞에 보면은 막 음식 같은 것도 엄청 많잖아요 네. 와그 음식 대략 비용이 얼마 정도돼요 그 음식만 해서 뭐 이거 솔직하게 말해요 예, 예. 어, 어, 네 불편하면은 잘라도 돼요 어... 음. 이제 저 같은 경우 는 평균 하는 게 이제 500단 이상부터예요 아... 음, 정말로 왜냐하면 일단은 그 영가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다 사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 영가들을 보내기 위해서 원하는 걸 해드려야 돼요. 음 맞죠 맞죠. 앞에 계신 분이 사례자분이신데 지금 전재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게 귀신이 돌아 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증상이에요. 印度翻日文漢文 hora 西山暗 s i g c 소아마비가 있는 거야. 아니, 면뭔밀례를 내는거야? 소아마비 m 례를 내는거지 지금 소아마비 있는 사람, y 가지고 m a b y Swamaby, s w a 여자 여자 어. 여자 소아마비. 지금 여자 소아마비 여자 y 아마비 여자 b 아마비 a m a b y Swamaby, s w a 완벽하게 지금 이, 이게 지금 y s w a m a 이 y s w a 돌아 b 본인이, 본인이, 어, 본인이 몸이 개운해 하려면은, 본인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뭔가를 이게 확 들어가고, 뭔가를 나와야 된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도 그냥 싫은, 싫은 대도 하는데, 여기 안에서 내 목을 조르면 안 되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자꾸 나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어. 하는데, 계속 목을, 목을 조르더라고요. 어. 몰라, 이거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나 안에 있는 뭔가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목을 목을 잡아당겨서 아. 내가 내 여기를 어, 살려고. 나는 나는 내가 손을 뗄려고 하고 어, 위선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얘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얘를 치려고 하고 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t h a 쪽으로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잘 업장이 많은, 업보가 많은 집 음. 살생을 많이 하고 네. 뭐 우리가 동물도 쉽게 죽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집안이 굉장히 좀 심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 영가가 우리 법당까지 와서 자기 자손을 와서 앉힐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앉히신 거기 때문에 할수 있는 한 노력은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야. 그래서 이다